런닝타임 내내 삭신이 쑤시다가 심신이 비폐해지는 어마무시한 영화 오늘의 첫번째 영화는 김정용 감독의 1985년작 비천괴수입니다. 짐승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 <웃음> 공룡 부활설을 주장하다 학계에서 매장당한 뒤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김진용 박사 어느 날 강옥희라는 미모의 사회부 기자가 그를 취재하기 위해 가정부로 위장 잠입을 하게 됩니다 김진용 박사는 현재 어린 딸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중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멀쩡해 보였지만 툭하면 급발진을 시전하며 지랄을 떠는 중이었는데요 왜내 왜 학생을 믿지 않지 일류에덮 대체양이 조짐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왜 내가 미쳐? 왜? 왜 내가 미쳤어? 왜? 참고로 김박사가 주장하는 공룡 부활설의 내용은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 혹시라도 안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고대의 공룡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 과학자라는 새끼가 개소리를 사발로 싸고 있죠 아무래도 아기 공룡 둘리를 본뒤 미친 게 확실합니다 그 와중에 강기자는 난데없이 귀신놀이를 펼치고 <놀람> 김박사의 딸내미는 심각한 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아빠 예. <웃음> 아빠가 응? <웃음> <웃음> 음, 아빠 아빠가 잘못했다 음가정벌집마구나 아빠 가정벌집마 왔어 올라와 급기야는 똥까지 지리고 마는데요. <웃음> 아니가 이거... 서희야, 서희야, 서희야. 아니, 무슨 냄새지? 아니, 얘가 똥까지 쌌네. 그러던 중 김박사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곳곳에서 공룡의 흔적이 발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괴수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듯 익숙한 실루엣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괴수 출몰씬은 바로 울트라맨의 장면들을 죄다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었는데요 돌아온 울트라맨의 시조 괴조 테로 치르스 헤일괴수 시고라스와 회오리괴수 시몬스 우주대괴수 벤스타 초대 울트라맨의 기름괴수 페스타 파이어맨의 삼각괴수 도리곤 <웃음> 울트라맨 에이스의 미사일 초수 베로크론 등 단순히 베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본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죠. 모방의 선을 넘은 필름 도자. 베낀 게 아니라 훔친 영화입니다. 그 와중에 김박사의 조울증 걸린 딸내미는 괴수들의 게임판을 보며 박수를 치며 좋아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다 잃은 것 마냥 오열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요. 솔직히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쟤랑 똑같이 된다는 게이 영화의 킬퍼였죠.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 까지 모조리 개판 한 장면 한 장면이 혼돈의 카오스고 뜻모를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강철같은 멘탈의 소유자라면 강력추천 에휴 아닙니다 솔직히 추천 까지는 못하겠네요 내학설을 읽었구만 네 도대체 내 정치가 뭐냐 신문기자입니다 홍콩에서 날아온 정열의 짝퉁 킹콩 다음은 하몽화 감독의 1977년자 성성왕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어마무시한 대지진이 발생 땅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유인원이 깨어납니다 안 그래도 지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데 갑작스런 거대 유인원의 출현으로 한층 더 멘탈이 빠개지는 원주민 단역들 그 와중에 우리 성성왕 번치 오지죠 아직 잠에서 덜 깼는지 건물을 때려 부수고 인간들을 학살하는 공포의 짭킹콩. 한편 이 소식을 듣게 된 홍콩의 갑부들 성성왕을 잡아다 큰 돈을 벌겠다며 탐험가 존이를 급파하는데요. 이후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코끼리 떼가 등장하고. 상의 습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등,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 개 고생을 싸던 중 드디어 성성왕과 대면 하게 됩니다. 자 이젠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그냥 극락이 오게 생겼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미친 미모를 자랑하는 금발의 미녀가 괴성을 지르며 줄을 타고 등장하는데요. 여자의 이름은 아웨이 알고보니 어렸을 때부터 성성왕에 의해 길러진 야생의 소녀였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킹콩과 타잔의 절묘한 크로스 짭과 짭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죠 아무튼 이 여자 야생에서 길러진 주제에 언제나 풀메이고 원초적인 플러팅으로 주인공 조니의 애간장을 태우는데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분위기는 파릇한 청 춘 멜로인데 아웨이 때문에 애로 로 보이는 신기한 현상 다른 건 몰라도 여주인공 캐스팅 만큼은 완벽한 원작 초월이었죠 이후 연인이 된두 사람을 따라 홍콩 행배에 몸을 싣게 된 성성왕 결국 스타디움에 묶여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러던 중 아웨이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극도로 격분 자력으로 우리를 탈출한 뒤 본격적인 참교육을 시전하게 됩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홍콩 시내를 다 부수고 다니는 성성왕의 위험 마치 술만 마시면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는 옆집 어르신 마냥 파이팅이 넘치는데요 막판에는 높은 빌딩을 찾아 굳이 거기로 기어오르며 킹콩의 아류작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건 킹콩 짭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국룰이거든요 누가 봐도 상류의 짝퉁 영화지만 의외로 볼거리가 많아서 깜짝 놀랐던 뜻밖의 띵작 지금까지 히말라야 출신의 홍콩 킹콩 성성왕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날밤 정체불명의 괴물이 거대한 문어와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괴물. 아이처럼 해맑게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는 자신이 목격한 괴물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응. 프랑켄슈타인 영국의 메리 쉘리가 창조한 전대미문의 크리처가 기어코 일본으로 건너가 거대 괴수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신의 영역을 넘보던 한 미치광이 과학자가 여러 시체들을 짜집기 해서 창조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여기서는 슈퍼 솔져 개발용으로 만든 심장이 원자 폭탄의 피격 이후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정신나간 설정인데요. 심지어 이편에서는 프랑켄의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서 분리된 세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설정이 추가 선한 괴수 산다와 악한 괴수 가이라가 맞붙게 되는 판타스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가이라의 경우 영화 중반까지 압도적인 파괴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무려 탱크를 들어서 가볍게 집어 던지고 날아가는 헬기를 점프로 캐치 기존 괴수물에서는 볼수 없었던 신선한 액션으로 두 눈을 사로잡게 됩니다 또한 정교한 미니어처와 세트 구현을 통해 한층 리얼한 특수 효과를 감상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몇몇 장면에서는 실제 탱크와 헬기를 동원 영화를 보다 보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살짝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괴수들의 액션이 너무 쌈마이 하다는 것. 이 엄청난 비주얼을 가진 괴수들이 서로 머리끄댕이나 쳐잡고 뒹군다는 게 그리 썩?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인 느낌만 놓고 보면 대놓고 B급이지만 의외로 퀄리티가 높아서 깜짝 놀랐던 뜻밖의 웰메이드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산다 대 가이라였습니다 1950년대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근방에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추락합니다. 뭔가 아크로바틱한 느낌으로 바닷속에 냅다 꽂히는 우주선 이를 본 어부들 리액션 저 터지죠. 이후 한 소년이 해변을 거닐던 중 정체불명의 괴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한 비주얼임에도 불구 냅다 주서들고 어디론가 신나게 뛰어갑니다. 곧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우주공학 박사님에게 내구 없이 직거래로 금매매를 때려버리는 소년 재테크 수환이 워렌 버핏 뺨치죠 여러분도 길 가다가 우주에서 온 쓰레기 같은 걸 줍게 된다면 동네 어딘가에 언제나 짱박혀있는 천재 박사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빠듯했던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바로 그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풀네임은 이미르, 무려 금성에서 온 괴수라는 설정입니다. 영화 본편에서는 따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높아진 인기로 인해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게 된 독특한 케이스죠. 스톱모션의 대가인 레이 해리 하우젠의 대표작으로서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처럼 흑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나 이후 50주년을 맞이해 복원 작업을 거치며 컬러 버전으로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성에서 온 괴수라는 미래 지향적인 설정답게 우주도 씹어먹을 것 같은 격렬한 쌍판이 앞권 독특한 이미지와 캐릭터성으로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인싸 중의 인싸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지구에서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로 인해 성장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느낌의 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코끼리와의 맞장씬은 다른 괴수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유니크함을 자랑하며 만렙 달성뒤에 벌어지는 콜로세움 전투씬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 스톱모션 끝판왕의 위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역시 킹콩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서서히 몸이 자라난다는 이색적인 설정 그보다 훨씬 더 강렬했던 대수의 비주얼과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다양한 시각효과 등 뭔가 여러가지 의미로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었달까요? 괴수 영화의 찐팬이라면 닥치고 강력추천 지구에서 2천만 마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사마귀 왠지 파브르가 곤충기 쓰다가 피부과 갈것 같은 제목이죠. 거대 괴수 영화의 흔한 패턴 중 하나인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괴수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제목에도 이미 떡하니 나와 있듯 거대한 사마귀가 등장, 내셔널 하면서도 지오그래픽한 느낌으로 대대적인 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몸길이는 무려 200피트 약6 0 m 정도의 거대한 몸집을 가졌으며 화염방사기도 거뜬히 막아내는 단단한 맷집은 기본 초속 200마일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공군 전투기들과 맞짱을 뜨기도 합니다 문제는 너무 그냥 사막이그 자체라서 개성이라는 게 1도 없었다는 것. 막판에 워싱턴을 습격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버스를 힘차게 후드려깐뒤 조지 워싱턴 기념비에서 정상 한번 찍어준 게 전부였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볼거리는 개뿔도 없고 과연 시나리오라는 게 존재할까 싶을 만큼 내용면에서도 부실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앞서 소개해드린 지구에서 2천만 마일과 죽음의 사마귀를 연출한 감독이 같다는 것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레이 해리 하우젠의 참여 여부에 따라 영화의 퀄리티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쨌든 영화 역사상 최초의 거대 사마귀는 그렇게 별 볼일 없이 잊혀져 버렸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영화들 속에서 거대한 사마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나름 나쁘지 않은 데뷔였다 라고 슬쩍 포장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애초에 거대 사마귀라는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니까요. 일본의 고질라를 잡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탄생한 거대 바다 괴수의 등장 다음은 더글라스 히콕스, 유진 로리 감독의 자이언트 씨 몬스터, 베헤모스입니다. 조용히 해변을 거닐던 한 노인이 뭔가를 목격한 뒤 격하게 수줍어합니다. 곧한 쌍의 남녀가 나타나 해변에 처자빠져있는 노인을 발견 이런데서 주무시면 아저씨 입 돌아간다며 격하게 흔들어 깨워보지만 노인은 곧배헤모스라는 뜻모를 개소리만 남긴 채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후 수많은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당하고 건드리면 손목이 돌아가는 기괴한 밀가루 반죽이 등장하는 등 이번에도 그놈의 방사능이 원인인 듯 보이는 핵기발랄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한낱 예고편에 불과할 뿐 너무 뻔한 전개이긴 하지만 진짜로 위험한 존재는 따로 있었는데요. 베헤모스 히브리어로 짐승들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원래는 레비아탄 지지와 함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괴수입니다 물론 영화에 등장하는 베헤모스는 여기서 단지 이름만 빌려왔을 뿐이고요 극중에서는 파일레오사우루스라는 가상의 공룡이 방사능으로 인해 변이하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독특하게도 온몸에서 방사능 초음파를 발사 오장육부를 쳐오리는 기상천외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승모근이 눈에 띄게 발달하여 지나친 건강미를 자랑합니다 마치 헬스에 중독되어 닭가슴살만 골라 처먹은 지옥에서 온 둘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나름 스톱모션을 활용해 거대 괴수의 느낌을 살려보려 한것 같으나 이들의 목표였던 고질라를 잡기는커녕 무려 지들이 6년 전에 만든 영화인 심해에서 온 괴물보다도 포스가 딸리는 느낌이었죠 특히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도시습격 장면이 너무 별로입니다 괴수 영화의 찐팬이 아니라면 그냥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킹콩과 메카닉콩의 숙명적인 대결 거대 괴수들 간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첩보 스릴러 그리고 금발 미녀와의 꽁냥꽁냥 로맨스까지 장르를 뛰어넘다 못해 벽조차 허물어버렸던 세계의 걸작이죠 다음은 혼다 이시로 감독의 1967년작 킹콩의 역습입니다 1962년 고질라와의 처절한 사투 끝에 고향섬으로 돌아간 킹콩은 세상 아싸 마냥 지지배짱 박혀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금발 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후 위기에 처한 미녀를 구하기 위해 거대한 육식공룡과 맞짱을 뜨는 킹콩 초반엔 살짝 밀리는가 싶더니만 곧 괴수의 왕 킹콩답게 공룡을 지근지근 밟아주고 아가리를 찢어 제낍니다. 개거품무는 공룡, 격하게 잔인하죠. 이후에도 미녀가 탄 배를 습격하는 바다뱀에게 거침없이 짱또를 추척하고 모가지의 뱀을 휘감은 채 원맨쇼를 시전, 지나가던 잠수함을 부여잡고 앙탈을 부려대는 등 뭔가 시작부터 다채로운 활약을 펼쳐주시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킹콩은 세계의 악당이었던 닥터 후에게 납치되어 무려 양쪽 귀에 마인드 컨트롤 장치를 부착당한 채 왼종일 땅만 파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거의 뭐 굴착기 수준으로 열일하는 킹콩 앞으로 저도 땅팔 일이 생기면 쿠팡에서 킹콩 한 마리 주문해야겠네요 아무튼 여차저차 3차까지 해서 극후반부 어느덧 자유의 몸이 된 킹콩은 굳이 일본으로 건너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의상 킹콩의 앞을 막아서는 자위대 쉐끼들 저도 나레이션 때리는 입장에다 에서 나름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떠들어 줘야겠죠 바로 그때 킹콩을 향해 달려가는 금발의 미녀 애틋함이 넘치다 못해 염통이 허파한테 주어 터지는 느낌입니다 곧이어 닥터우의 최종병기인 메카닉콩까지 등장 괴수 영화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맞장신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굳이 힘들게 도쿄타워를 기어오르며 고전 괴수 영화의 클리셰를 착실히 따라주는 킹콩과 메카니콩그 와중에 추락하는 여주인공까지 거뜬히 구출해내며 괴수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싹다 보여줬다 뭐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킹콩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던 고질라 세계관의 약방 킹콩 괴수 매니아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추수감사절 칠면조 같은 괴수, 일명 날아다니는 전함이라고 불리우는 역대급 괴조였죠. 다음은 프레드 애플 시어스 감독의 1957년작 자이언트 크로입니다. <웃음> 어느 날 북극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공군 조종사 맥커피는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정체불명의 괴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곧 괴물체의 습격을 받아 땅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비행기 이후 여기저기서 괴조를 목격했다는 심상치 않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영화 중반부 자이언트 크로의 엄청난 쌍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원전 1700만년경 무려 외계에서 날아온 우주의 괴수입니다. 생긴 것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완전 지구토박인데 의외로 고급진 출생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 남지 않은 앙상한 머리숱과 애처롭게 휘청거리는 갸냘픈 목선, 신금을 울리는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놀랍게도 반물질 소립자 배리어라는 방어막을 장착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기적인 피지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막판에는 남주가 쏜 옆총에 맞아 자신의 알이 개박살나게 되자 본격적으로 인간들에게 복수를 자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도 낚아채고 기차도 낚아최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동네의 아저씨 마저 격하게 낚아입니다 급기야 거대한 빌딩에 주저앉아 대대적인 철거작업까지 펼치는 괴조. 과연 인간들은 이 흉물스러운 괴수를 물리치고 무사히 도시를 구할 수 있게 될까요?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전형적인 B급 갬성이 돋보였던 본격 컬트 괴수물. 자이언트 크로 였습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상어요